안녕하세요. 다나쌤입니다. 저희는 상품 등록하는 거 단순하게 오늘은 해볼 거라서 위탁도매에 있는 상품 올리는 거 위주로 좀 해보려고 해요. 음, 저희 매니저님. 네. 저희 맥매니저님께서 생각을 했을 때 네. 상품을 올릴 때 응. 저희 우리 판매자님들이 제일 고민하는 게 어떤 거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상품을 올려야 되나? 아 일단 어떤 상품을 올려야 음. 되나부터 고민이 되죠. 그렇죠. 그러면은 일단은 상품이 어, 있는 도매 사이트에서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요즘에는 도매 사이트도 정말 많아졌는데 그 중에서 제가 좀 좋아하는 사이트 중에 하나가 이 도매이신이라고 하는 사이트예요. 음. 음, 이 사이트가 보시면 어 상품도 되게 좀 진열도 잘 되어 있기도 하고 음 사업자가 없어도 여긴 좀 가입이 되는 쪽이었어요. 여기 쪽에 있는 것 중에 어, 요 위쪽에 배너도 되게, 굉장히 많이 돌아가고 있고 그리고 위에 보면은 특가, 잘 팔리는 어 새로운 상품 이렇게 메뉴가 있어요. 그래서 어렵지 않게 그냥 여기 있는 것들 중에서 상품을 일단 올려보는 연습을 해보면은 되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이렇게 스크롤을 쭉쭉 내려보면 잘 팔리는 상품이 있어요 혹시 마음에 드는 카테고리 있나요? 저는 음. 디지털 가전 디지털 가전이요? 디지털 가전 네. 여기 여기에서 이게 디지털 가전이네요? 그러게요 <웃음> 신기한데? 쪽쪽이 아닌가요? 이거 볼살 빼는 거예요 굉장히 리피팅에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음. 네 그겁니다 이게 음. 이런 거 하실 때 그. 가격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상품이랑 똑같은 걸 판매하는 다른 판매자가 얼마에 올려놨고, 이건 많이 보지 마세요. 내가 그냥 키워드를 더잘 찾아가지고 하면 더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키워드 아, 키워드는 일단은 상품을 고른 다음에 키워드를 찾으러 떠나야 해요. 음. 음. 여기에서 더 보기를 눌러가지고 지금 말씀하셨던 거 카테고리 중에 디지털 가전 쪽에서 어 2월의 베스트 상품이네요. 음. 그렇죠? 여기에서 한번 골라 보시죠. 어떤 게좀 마음에 드십니까? 저 그러면 지금 네. 이제 4월이니까 4월 걸로 한번 봐주시면 될까요? 그러면 작년 4월 거의 상품을 봐야 되는 거네요. 이제 아 이제 모기가 또 많아지니까. 그렇죠. 모기와 관련된 제품들이 또 있을 수 있겠네요. 어 그렇죠. 이거는 모기약 바르는 공병이네요. 그리고 음. 디지털 가전 쪽에는 모기 퇴치하는 것들이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 도매 쪽에 베스트에는 요게, 요게 있네요. 해충, 포충기? 응, 음. 음, 요게 있군요. 그게 마음에 드십니까? 네. 요걸로 그러면. 요거는 B2B 상품으로 좀 보이네요. 어쨌든 상품을 사시는 분들이 대략, 어, 좀, 그, 뭐지, 펜션이나 이런 거 운영하시는 분들이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Yes. 어떻게 알아요, 그거는? 왜냐면, 크기가 크니까, 집에서 쓰기에는 좀, 집에다가 이렇게 걸어놨다고 생각하기에는, 이 초록색이 벙벙한 거를 좀, 그러지 않을까요? 아니,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너무 영혼이 없는 거 아닌가요? 오, 맞아요. <웃음> 맞아요, 맞아요. 그그 정신 차려요. 네, 정신 차리시고, 이거 집에다가 갖다 놓고 설치해 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찔하지 단독주택 않을까? 안독 주택 같은 경우는 설치를 아 그렇죠. 어, 가전 가장... 아파트에서 흔치 넣게. 그렇죠. 그렇죠. 그, 그쵸, 그쵸. 그 무, 무슨 주택이라고 해야 되죠? 음. 그 전원 주택 같은데? 음. 어, 약간 그 시골 음. 뭐 이렇게 진짜 벌레가 좀 많이 이렇게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데에선 좀 많이 바깥쪽에 설치를 할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어 야외에서 그래도 집에서는 밖에서. 바깥에서 이거를 설치를 해가지고 고기를 구워 먹거나 하는 일들은 있을 것 같은데 음. 집 안에 이 정도로 모기가 들어올 것 같다? 이게 꼭 필요해가지고 이거 아시잖아요? 턱턱턱턱턱턱뭐 소리나고 하는 그쵸. 거 그럼 자다가 깰 수도 있다라는 음. 생각이 들어서 그치. 저는 그래서 집 안에서 쓰는 것보다는 집 밖에서 쓰는 거라고 요즘에 그렇게 모기를 빨아들이는 어떤 그런 음. 것도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들도 있죠. 그러면은 음. 모기 쪽을 한번 찾아볼까요? 네. 모기. 퇴치기 쪽으로 해서 찾아보면 어 이런 시계용으로 나왔는 것도 있고 음. 요런 것들은 그 페스티벌이나 그런 거 많을 때좀잘 나가겠죠 음. 응. 그리고 어 요런 어, 낚시할 때 요거 좀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쵸 낚시할 때 그... 요거 제가 말하는 게 요겁니다 요거 아 흡입하는 거 네. 흡입식 모기 퇴치기 아 이거 되게 징그럽더라고요 근데 써보셨나요? 아니요 안 써보셨어요? 이것도 야외죠 근데 집에서 이걸 빨아 때리고 있는 것도 저 생각보다 조용합니다 아 그런가요? 음. 사용해보셨나요? 사용하는 집을 가봤어요 아 그래요? 네 실제로 집 안에서 그걸 사용을 하고 있던가요? 응음 음, 되게 신기하네요 지금 여기 보면은 같은 상품인데도 가격이 좀 다르게 올라와 있는 것들이 있고 모양도 좀 다르게 생긴 것들이 좀 있고 딱 봤을 때좀그 뭐랄까요 좀 험하지 않은 거? 그게 요거 같다라는 느낌이 좀 듭니다 어떠신가요? 좋습니다. 네. 요, 요 가격에 팔라고 준수가가 올려져 있고, 6,600원의 상품으로 음, 나와 있네요. 마진이 그렇게 좋는 않네요. 어, 요 정도 마진이면 뭐 나쁘다고 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 저희가 마진 계산기 같은 거를 확인을 해보면은, 음. 한번 해볼게요. 저이 사이트에 쇼핑몰 계산기가 따로 있는데, 로그인해서 보면은, 요 쇼핑몰 계산기에서, 어, 여기에다가여기 퇴치기, 퇴치기. 쓰고 원가가 아까 6,600원 넣었네요. 어, 6,600원. 그리고 18,90원에 팔라고 하니까 저희는 11,000원에 파는 걸로 해보고 다른 경비는 따로 안 되니까 빼주고 스마트 스토어 기준으로. 음. 스마트 스토어는 수수료가 네이버 연동 수수료 2% 거기에다가 결제수수료 3.63% 이렇게 들어가는데, 어, 요거는 국세청 등급에 따라가지고 수수료는 더 낮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음, 평균 내가, 수수료겠네요? 응, 음, 응, 음, 평균적으로 그냥 내가 음. 뭐 사업자가 없는 판매자였다라고 할때 개인 판매자는 요 수수료를 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 그리고 부가세 같은 경우에는 일반 과세자인지 간이 과세자인지에 따라서 다른데, 일반적인 판매자분들은 일반적으로 간이 과세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면은 마진율이 한 34% 좀 나오니까 음. 나쁘지 않은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쿠팡 같은 경우에는 놓고 보면 예, 조금 더 높은 음, 마진율이 더 낮아지는데 여기는 무료배송으로 일반적으로 또 진행을 하기 때문에 3천원 여기다가 더해줘야 돼가지고 음? 남는 게 없어요? 네 남는 게 없죠. 그럴 경우에는 판매가를 올려줘야 돼요. 1 0기도안 14,000원으로 그래서 배송비를 여기다가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 해서 마진을 맞춰줘야 돼요. 근데 이러면 음. 광고를 돌릴 수 있나요? 광고를 돌리기 어렵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좀 괜찮을 수 있어도 근데 광고를 돌릴 거라고 한다면 상세페이지도 조금 바꿔야 되고 썸네일도 좀 바꿔야 되고 이렇게 좀 작업을 해주셔야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대충 스마트스토어에서 판매할 가격을 좀 정해봤어요. 그래서 11,000원에 판다고 생각하고 6,600원의 상품을 가지고 온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요겁니다요렇게 상품페이지가 있고 어, 유인하는 거군요. 이때 이런 상품을 볼 때도 좀 주의하셔야 될게 이게 케이시 인증이 필요한 상품이 있고 아닌 상품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인증이 된 상품인지 아닌지 좀 봐줘야 됩니다. 여기 보면은 되어 있네요. 그죠? 음. 그리고 해당하는 정보 고시 그리고 요로, 요 내용은 뭐냐면 개인정보를 이 회사가 가지고 와서 우리가 택배 보낼 때 쓰겠다라고 해서 고객들한테 고지를 해주는 음. 거예요. 네 위탁이기 음. 때문에 이런 내용들은 고지사항으로 넣어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요런 상품 페이지를 저희는 이제 저장을 해야 되는데 꼭 저장을 할 필요도 사실 없기는 해요. 왜냐하면 어,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일단 요 상품을 가지고 한다고 전제를 하고 스마트 스토어 센터에 와서 볼 건데 여기 스마트 스토어 센터의 왼쪽에 있는 상품 등록 메뉴입니다 음. 카테고리부터 봐야 되는데 일단 저는 아이템 스카우트를 쓰거든요 네. 왜냐하면 아유, 요, 요즘 커뮤니티에서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나 보네요 모기 치킹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이 해당하는 상품이 검색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음. 상품이 얼마나 올려져 있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음. 보면은 경쟁이 굉장히 좀 치열하다라는 걸좀볼 수가 치열하다. 있네요. 네, 매우 치열하다. 음. <웃음> 이런 걸볼수 있고 1년 이내에 상품이 굉장히 좀 최근에 좀 많이 올라오고 있는 추세다라는 음. 걸좀볼수 있네요. 저희의 예상이랑 좀 비슷하죠. 그리고 광고비가 클릭 한번더 2,000원짜리 굉장히 좀 비쌉니다. 이런 것들은. 아까 마진이 3 0원이었으니까 어. 광고 하면은. 아, 끝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근데 시즌이 이제 오니까 시즌 준비를 하기 위해서 가는 거고 지금은 요요 요 바닥이에요. 근데 요렇게 올라간다는 생각으로 가는 거죠. 네 그렇게 가고 그리고 모기 퇴치기에 여기 보면 해충 퇴치기 카테고리에 들어가 있네요. 그러니까 저희도 여기에서 해충 퇴치기 이렇게 검색해가지고 넣어주시면 돼요 어, 아이템 스카우트를 만약에 안 쓰시는 분들은 이 모기 퇴치기라고 하는 이름을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가지고 쇼핑 쪽에 들어가 보면은 카테고리가 여기 나와 있어요. 여기에 어, 올리는 거예요. 카테고리가 다르면 안되고 우리 메인 키워드가 바뀌면 안되기 때문에 이 해당하는 곳에는 모기 퇴치기의 이름이 꼭 들어가줘야 합니다. 네 그리고 모기 퇴치기를 사용을 할때 저희가 어, 쉽게 상품 등록을 하려면 저는 영광 키워드를 찾을 때 일반적으로 연간 키워드들을 보면서 여기에서 좀 추출을 <웃음> 하는 편이기는 한데 어, 유료로 저는 사용을 하고 있지만 무료로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주로 이 모기 퇴치기 키워드를 올리는 판매자들이 어떤 키워드를 같이 써, 쓰면서 노출을 하고 있느냐 음. 요거를 다 이렇게 스크래핑 해가지고 경쟁 강도랑 같이 해가지고 넣어놓은 거거든요 음. 그래서 여기에서 키워드를 또 발굴할 수 있고 너무 어렵다 할줄 모르겠다 그러면은 모기 퇴치기를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은 모기 퇴치기라고 하는 네이버 검색에서 같이 요렇게 나와 음. 있는 애도 있어요 음. 이게 초음파라고 한다면 저희도 초음파로 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얘가 초음파인지는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확인해보, 초음파 아닌 것 같아요 네딱 봐도 초음파는 아닌 것 같네요 근데 뭔가 느낌적인 느낌이 초음파였으면 참 좋겠다 저소음이기도 하고 어, LED 램프 자외선 램프까지는 되지만 음. 안타깝게도 초음파는 아니다 초음파 쓰게 되면 제재를 받나요? 어, 초음파가 아닌데 초음파를 쓰면 은 신고를 당했을 때 상품이 없어질 수 있죠 음. 그렇기 때문에 초음파가 아니면 초음파로 쓰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는 자동완성 검색요소는 쓸게 없다 응. 그러면은 네이버 쇼핑이 있는데 가가지고 여기를 보는 거예요 여기 보면 용도가 있죠 용도 응. 용도가 이 필터로 들어가는 건데 실내용 실외용 휴대용 실내 같이 다쓸수 있다. 네. 그럼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실내용의 상품들이 렇게 보여지고 있고 실외용의 상품들이 이렇게 네, 보여지고 있고 그렇죠. 실외용 쪽으로 보니까 아무래도 해외 상품이 이렇게 위쪽에 올라와 있다라는 것은 어 국내 판매자들 중에서 이것만큼 메리트 있는 상품이 없기 때문에 해외 판매 상품이 잘 나가는 경우다. 그러니까 네. 이런 상품들은 저희도 찾아가지고 구매대행으로 올려줘도 나쁘지 않고 음. 만약에 수입할 수 있다면 더할라웨이 없이 좋고 음. 휴대용을 한번 눌러보면은 여기에 환증기부터 음, 해가지고 어, 시계로 해가지고 초음파로 이렇게 쫓는 거죠 음. 초음파는 쫓는 거니까 이렇게 목걸이형으로 해가지고 휴대용으로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아까 도매상품 중에서 이런 거본 적은 있죠? 네. 비슷한 상품들 그리고 실내외 겸용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렇게 상품들이 또 나와있어요 자, 우리는 어떤 거 같나요? 실내도 되고 실외도 되는 거 같나요? 아니면 실내에서만 실, 쓰는 거 같나요? 실외도 될거 같아요. 음, 그럼 실내외용으로 해 가지고 보면은 상품이 16,000개로 줄어들어 음. 줄어들어 버리죠? 7,000개가 있고 실내 에 같이 보면은 16,000개. 그리고 실외로 보면은 1 1 5 9개 음. 그리고 네, 휴대용으로 보게 되면은 1,560개. 그러면 이런 것만 놓고 봤을 때는 제일 경쟁 강도가 낮은 곳은 사실은 실내용이 출애용.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음. 그죠? 근데 가격 단가는 조금 더싼 편이네요. 자, 우리는 이 상품을 선택을 했지만 이 상품보다 어, 다른 고객들의 니즈는 다른 곳에 움직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음. 그리고 아직 경쟁자가 좀덜 있는 곳도 한번더 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다른 상품들을 좀한번 보죠. 요거가 좀 전에 아까 실외용으로 휴대용. 음, 휴대용에 있었던 음. 요거랑 음, 비슷하게 생겼죠. 음. 음, 그러니까 차라리 요런 거를 올리면은 요 가격에 훨씬 많이 남는 거. 어, 네, 할수 있죠. 음. 그러니까 요런 상품들을 선택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요거 음. 판매 준수가는 16,000원인데 저희는 더 비싸게 한번 올려보도록 하고요. 음. 음, 자, 초음파네요. 요건 초음파 키워드로쓸수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또 처음 바로 한번 또 바꿔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요게 상품이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용도에서도 실내, 휴대용 이렇게 또 나오고 브랜드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아 보여요. 9만 개의 상품이 있고 조금 전에 모기 퇴치기만 놓고 봤을 때에는 50만 개의 상품이 있었지만 여기에서는 9만 개의 상품이 있으니까 훨씬 경쟁 강도가 줄어들 수 있죠. 하지만 그만큼 검색어도 고객들이 덜 찾는다. 이런 음. 건 있어요. 아무래도 고객들이 휴대용을 찾을 수도 있고, 휴, 휴, 그, 그런 것도 찾을 수 있으니까. 음. 그리고, 어, 휴내용이라고한번또 바꿔볼게요. 그러면 또 340, 44,000개의 상품이 있고, 제일 많이 올라갈 때가 9, 구... 네, 9,000까지 올라가네요. 그래도, 상품 수가 아직, 아주, 아주 많지는 않고, 그리고 검색 필터에 걸리는 경우에도 저희가 상품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한번 생각해가지고, 어, 넣어보는 거는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응. 응, 좋아요. 벌레 퇴치 기계. 이쪽으로도 갈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처음 바로 응. 막, 어, 막 퇴치. 모기도 벌레니까. 그죠? 모기도 벌레죠? 아, 그렇지만 이거는 좀 대형의 상품들이 주로 응. 많이, 많이 참네요 퇴치를 하는 거라서 그런가 봐요. 음, 가까이 오는 거를 막는 게 아니라 비둘기 퇴치 요런 거 굉장히 뱀퇴치 요런 것도 음. 음, 고라니 퇴치를 참 많이 하네요. 그쵸? 음. 음, 모기를 포집한다는 거는 아까 그 모으는 거겠네요. 음, 음, 음. 그 바람 넣어가지고 어, 모아 놓는다는 게 포집기다. 라 음, 날파리 음, 포충기 상품 고르는 게 정말 신중해야 되고 거기에서 같이 키워드를 찾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초음파 해충 해충으로도 한번 볼게요. 음, 오 이건 또 어, 다른 스, 상품이 나오는데 스피커가 건데. 왜 나오죠? <웃음> 그 스피커인가요? <아닌가요>? 보 <웃음> 뭐 같은데. 오 굉장히 좀 세련된 이미지네요. 그렇죠. 초음파를 여기서 쏘나봐요. 뭥뭉뭉 음, 음. 이렇게? 초음파는. 초음판은... 음, 그럼 뭐 일단은 저희가 저 상품을 골랐으니까 휴대용 음. 상품으로 해가지고 요걸 음. 골랐으니까 요거 위주로 한번 어, 들어가 볼까요? 네 상품을 대정을 해야 됩니다. 아 이거 효과가 있을까요, 근데? 효과가 그다지 있지 않아요. <웃음> 저같이 피 맛있는 사람들은 저런 거와 상관없이 음. 울리더라고요 어, 그렇죠, 그렇죠. 그 우리는 어 저걸 쓴다고 생각하지 말고 사는 사람들한테 어, 왜 사야 된다라는 걸좀 보여주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음. 네 우리가 쓴다 생각하고 이게 뭐될 거다 안될 거다 이런 판단은 중요하지 않다. 키워드로 음. 놓고 봤을 때 이게 팔릴 거냐 안 팔릴 거냐 요것만 좀. 생각을 하는 것이 좋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여행 다닐 때참 좋아요 음. 그 페스티벌 같은 거갈때 특히나 음. 이런 게 커플로 또 쓰면 또 좋고 애기들은테는또 좋죠 그렇죠 약품이 있는 게 아니니까 음, 음, 음, 음. 그쵸 <웃음> 근데 이 검색량이 작은 게 아직은 음. 좀 마음에 좀 걸리기는 하네요 그럼 적정 검색량이 있나요? 적정 검색량은 그 따로 없고 음. 어, 이 정도는 세부 키워드이고 경쟁 강도가 지금 나오는 게 너무 경쟁 강도가 높아요. 129대 55니까. 그리고 여기는 어, 31이니까 여기도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고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가 몇개 키워드 찾았으니까 조금 더 한번 볼게요. 초음파. 초음파도 256. 그리고 음블레테치 낮을수록 좋은 거죠? 네. 경쟁 강도는 낮을수록 0에 가까울수록 좋아요. 그리고 세부 키워드로 좀더 놓고 보면은 퇴치약도 있고 트랩후충기충기는 아니니까 아직 키워드가 성장하지 않아가지고 그런 건데 이게 작년에도 성장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올해는 근데 더 야외활동을 더 많이 할 거긴 하기 때문에 나쁠 것 같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지금 뭐 휴대용 모기 퇴치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300이지만 많이 올라갈 때는 만까지도 올라가고 만으로 놓고 봤을 때는 4대 1의 경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나쁘진 않다 그리고 가격대도 좋으니까 일단은 먼저 준비를 해보자 라는 생각이 좀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휴대용 모기 휴대용 소음파 모기 퇴치기의 상품이에요 그리고, 요 상품이죠. 자, 이제 이 상품에 대해 가지고 요 넘버가 있어요. 요런. 모델명이죠? 네, 모델명이 있어요. 어, 스마트 스토어는 상품을 등록할 때이 모델명을 쓰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래서 상품명을 적는 규칙이 아예 있거든요. 상품명을 적는 규칙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은 브랜드명, 모델명, 그리고 상품에 대한 속성에 대한 내용들. 요게 기본적으로 들어가줘야 되고 음. 내가 대표 상품으로 올려놓을 여기가 이렇게 있다라고 음. 하면 상품명 뒤쪽에 손목형 화이트 이렇게 써줘야 돼요 하얀색을 보여놨기 음. 때문에 그래서 속성값까지 정확하게 넣어줘야지 됩니다 그리고 어 화이트인지 뭐 블랙인지 색상 네 색상 이런 것들이 첫 번째 상품 옵션이 돼요. 어렵나요? 아니요. 아직까지는 어렵지 않습니다. 음, 그러면 은 저희가 이 상품이 지금 모델명이 있는데 이 모델명을 여기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자 봅시다. 어, 똑같은 상품들이 좀 있네요. 그렇죠? 음. 네. 조금 있고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도매 채널하고 똑같은 가격에 또 팔고 있어요. 그래서 이 브랜드명을 써주면 여기에 같이 상품이 묶입니다. 그렇죠. 가격 비교로 그렇게 묶이게 되면은 어... 경쟁력이 그렇게 좋지는 않 네네네.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저희가 음, 묶을 건지 안 묶을 건지에 따라서 조금 또 달라져요. 안 묶을 거라면 이 이름을 안 쓰는 게 낫고요. 묶을 거라면, 아니 안 묶을 거라면 저 모델명을 쓰지 말고 뭐, 저게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 10원 낮춰가지고 저게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은 묶는 게 낫습니다. 근데 요 상품도 제 생각에는 일부러 안 묶어서 올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상품 페이지를 좀 바꿔서 쓰시고 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참고로 어, 이렇게 네. 보고 있는데 일부러 상품 페이지를 바꾸고 가격도 올린 거죠. 여기 핑크색까지 파네요. 유사 제품인 것 같습니다. 것 네네. 어 근데 생긴 게 똑같은 것 같은데요? 네 비슷한 상품일 수 있어요. 음. 그래서 저희는 이거 상품 페이지를 따로 만들 거냐 안 만들 거냐에 따라가지고 조금 달라지긴 하지만 이거랑 음. 이 상품의 밑에 있는 이거를 확인해 보면 돼요. 이거랑 이거랑 다르네요. 다르네요. 어 그러면 다른 상품이네요. 어 이분이 수입을 직접 해오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는 다른 데서 구했을 수도 있고 근데 네, 네, 네. 똑같은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웃음> 똑같은 상품인데 다른 회사가 인증받으면 이렇게 될 수가 있죠. 네, 어, 수입처가 판매원은 써있는데 수입처는 안 써있네요. 네, 이럴 수 있죠? 뭐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가던 길 마저 가면 돼요. 응. 좋아요. 우리는 머레이 상품인데 머레이라고 표시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저희 회사 제품인 것처럼 해가지고 올려보도록 할게요. 그냥 제어제 어, 제 응. 이름을 쓰거나 아니면 제 쇼핑몰 이렇게 써주고 뒤쪽에 응. 음, 모델명 같은 건 따로 써주지 않고 어, 손목형이었고 저희도 그리고 잘 파는 판매자의 상품명을 좀 참고하면 좋습니다. 캠핑. 음 캠핑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갔네요. 네 캠핑. 캠핑 이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너무 음, 길게 낚시. 쓰면 안 좋지만, 음 낚시. 레저. 어우 레저까지 가긴 좀 그래요. 레저 레저 모기퇴치기라고 검색은 잘안할것 같거든요. <웃음> 낚시까지는 써도. 음. 음. 또 뭐가 있을까요? 벌레, 해충 요 키워드들이 모기 퇴치기 앞으로가 되지 않을까요? 음.. 뭐 상관없습니다 네, 앞에다가 쓸까요? 캠핑낚시도 근데 요게 초음파 모기 퇴치기가 좀 떨어져 있으면 검색 정확도가 떨어져요 왜냐하면 아까 모기 퇴치기가 음. 어.. 아까 그 자동완성 검색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음. 그래서 좀 떨어질 수 있어요 음. 음, 근데 지금 보니까 어, 이 키워드는 그닥 상관없는 것 같아요 초음파가 키워드가 다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품들이 잘 나오고 있는 거 봐서는 그때그때 그때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잘 파는 상품들의 그 내용을 좀 보면서 어, 상품명을 정해주는 게 좋죠 상품명 정하는 게 스마트 소위에 제일 어렵습니다 일단 49자 이내로 해가지고 이렇게 올려주고 어, 그리고 판매가를 저희는 얼마에 할 건지 정해야 돼요 18,000원으로 하겠습니다. 18,000원으로 할까요? 그러면 은 저희가 25,000원짜리인데 할인을 해가지고 18,000원에 파는 것처럼 해볼게요. 응. 이건 그냥 눈속임인 거죠. 음. 그러면 수수료는 여기에서 수수료가 나가는 거예요. 판매 기간 따로 설정 안 하면 계속 영원히 팔수 있는 거고 음. 이거는 과세 상품이니까 어, 과세 상품으로 넣어주면 되고요. 네이버 풀필먼트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에다가 어 이런 배송사가 있는데 배송사에다가 내가 물건을 이거 이걸 적재를 해놓고 운영하는 거다. 그러면 네이버 풀필먼트. 이쪽으로 해가지고 상품 넣고 진행하면 되고요. 음. 저희는 계약돼 있는 곳이 없으면 은 설정 안 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고 수량은 일단은 몇개 있는지 모르니까 모르겠어. 100개라고 일단 적어줄기긴할 건데 옵션에서 내용을 적으면 자동으로 재고 수량은 바뀝니다. 저 궁금한 게 풀필먼트가 3PL 배송업체를 음. 네, 사용하게 된다고 하면 은 저걸 입력하는 건가요? 풀필먼트라고 하는 거는 배송 대행 업체를 풀필먼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음. 그게 스마트 스토어와 제휴가 되어 있는 회사가 있어요. 음, 그 회사를 네네 그 회사를 이용을 하면 음. 네이버에서 주문이 들어오면 스마트 스토어에 여기서 주문이 들어오면 알아서 출고도 해주고 반품도 받아주고 하는 거죠. 음. 그리고 당일 출발 이런 것들도 되고요. 그리고 오늘 당일 뭐 도착 이런 것들도 해주는 풀필먼트가 있어요. 네이버에는 그래서 음. 음, 이런 어, 거 쓰는 것도 나쁘지 않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냥 창고비나 택배비는 별도로 나가요. 그리고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상품이 어 색상에 따라가지고 가격이 달라지진 않잖아요. 음. 그럴 때는 단독형으로 해주면 되고 어 지금 까만색하고 하얀색 있었는데 저희가 음 네. 어 하얀색하고 까만색 있었는데 걔네들이 까만색으로 선택했다고 해서 돈이 올라가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독형을 선택하면 되고 저희가 뭐1 플러스 1으로 검은색 하나 하얀색 하나 같이 이렇게 끼워서 팔아가지고 어 가격을 저 지금 세정은만8 0 0 0원에서 15,000원만 더하면 두 개를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할 때는 조합형으로 네. 선택해가지고 만들어주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서 저희가 조합형으로 넣겠다라고 하면 옵션명에다가 음, 흰색 옵시, 아, 옵션이니까 컬러 선택 또는 그냥 선택이라고 써주고 화이트 블랙 그리고 어, 화이트 뭐, 커플 세트라고 해가지고 화이트 블랙 이렇게 하나씩 으로 음. 해가지고 옵션 목록을 이렇게 작성을 해주면은 요렇게 나옵니다. 음. 여기에서 저희가 옵션가를 넣었는데 우리가 아까 전에 음, 18,000원을 네, 18 했는데 15,000원짜리로 어, 더 결제하면 은 해주겠다라고 했잖아요 음. 그러면 은 판매가가 3만원이 돼야지 옵션가 15,000원을 붙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고 이 어, 부분에 대해서는 옵션가 추가 설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 유튜브 영상 따로 있으니까 거기서 봐주시면 될것 같고 기본 할인 이, 지금 저희가 만8 0 0 0원을 팔기로 했으니까, 12,000원을 할인하는 걸로 만들어 놓고, 여기에다가 옵션가에다가는 15,000원을 추가로 옵션가를 붙여주고, 여기에 재고 수량에다가는 총 100개씩 있다. 라고 이렇게 써줍니다. 음. 그리고 일괄 수정. 뭐,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약간의 꼼수를 하나 드리면은, 여기 뭐, 화이트를 더잘 팔고 싶다. 그러면은, 음. 여기 뒤쪽에다가 뭐, 품절입니 뭐어 베스트 같은 것도 괜찮고 요그 베스트라고 써줄까요? 이런 식으로 음 어, 해주면은 사람들이 아 이걸 많이 사나? 뭐 이런 거 하면서 더살 수도 있겠죠 그쵸. 근데 블랙이 일반적으로 많이 사지 않을까요? 뜻하니까 그렇죠 응? 여기 추천 여긴 베스트 여긴 커플 그럼 선택성이 와요. <웃음> 그쵸. 네, <웃음> 네 그리고 하나만. 여기에서 음. 대표 이미지에다가 더하기를 눌러가지고 저기 있는 상품을 상품 이미지를 이제 가져와야 되는데 음 여기서 저희가 보고 있었잖아요. 여기 있는 이미지 중에서 제일 좀 어, 대표 이미지로 쓸만한 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거? 맘 드세요? 이건 어때요? 좋아요. 아기 손목에 이렇게 걸려져 있어 썸네일은 뭐였죠 이거? 대표 이미지? 음. 이거는 이런 거였던 것 같은데 이거? 음, 그것보다 아까 너 그게 그... 초음파 나온고인듯한 게 직관적이어서 좋을 것 같은데요. 음. 이게 너무 좋아요. 그럼 요거를 쓴다고 하면은 캡처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알캡처 많이 쓰죠? 알캡처 많이 쓰죠. 그 아니면은 그냥 우클릭해서 이미지를 복사를 한 다음에 미리 캔버스를 봐요. 캡쳐가 더 편하지 않을까요? 어 이유가 조금 있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의 사이즈는 천곱하기 천으로 준비해요. 적용 여기에다가 붙여넣기를 하면 어우 너무 긴. 통사이가 다. 어 그러게요. 이건 통통짜네요. 음. 이런 경우는 조금 힘들다. 그래서 그때는 캡처를 그냥 하는 게 좋다. 예상치 못했던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저는 알캡처를 많이 쓰지만 어. 캡처 프로그램 쓸줄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시니까 윈도우에 있는 캡처 도구를 이용해 볼게요. 윈도우에 캡처 도구 있으니까 이걸로 새로 만들기를 눌러서 여기를 이렇게 음. 해서 여기 위에 있는 복사 그리고 미리캔버스로 와서 붙여넣기 이렇게 해주시고 쭉쭉 잡아당겨요. 아, 여기다 글을 추가할 수도 있겠네요. 글을 추가할 수 있는데 네이버는 글 추가하는 걸 싫어해요. 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여주면 되고요. 사실 배경이 하얀 누끼 이미지를 좋아해요. 응. 제품만 이렇게 딱 나와있는데? 응, 응. 근데 이게 직관적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조금 그냥 넣어주도록 하죠. 그리고 어, 혹시 몰라서 하나 더 추가해가지고 대체할 수 있는 이미지도 좀 준비를 해놓는 게 좋아요. 네이버는 여기에다가 대표 이미지 여러 개 올리는 것도 좀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저희 여기 있는 이미지 중에서 뭐 이런 이미지도 하나 갖다 써보도록 하죠. 캡처 도구, 새로 만들기, 이 해서 이렇게 복사하고 어디 갔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넣어주고 확대해서 넣어주고 왜요? 죽을 거 같아요? 안일이죠? 저 코로나 안일 <웃음> 요것도 이런 거 조, 좋은 거 같은데? 요것도 나오면 좋겠죠? 응. 응. 대표 이미지가 썸네일 옆으로 넘길 때마다 보이는 응. 이미지 말이죠? 맞아요 거죠? 맞아요 응. 또 이렇게 응. 넣어주고 미리 캔버스 저는 유료를 쓰는데요 무료를 쓰면은 어. 안되는데 유료는 되는 기능이 하나 있어요 요 배경지우기 기능이 있거든요 오. 그래서 요거 가지고 AI가 찾아가지고 오. 배경을 네, 날려줍니다 근데 아주 썩 괜찮진 않아서 이식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죠 네네 리무브비지라고 하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하는 게더 좋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거는 저렇게 돌려놓고 리무브비지에 와가지고 이미지를 하나 넣어볼게요 무료인가요? 무료예요 제가 복사해 있는 이미지 짠 하고 넣으면배경확 하고 없애주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안에, 안에까지는 없어지네요? 어.. 요거는 편집을 할수 있어요. 편집을 해가지고 요 부분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더 해가지고 요 네. 이기를 옮길 수 있는데 옆으로 이렇게 옮기고 브러쉬 크기가 너무 크니까 브러쉬 크기를 줄여서 이렇게 하나씩 한땀한땀 한땀 이제 지워주면 돼요. 자, 손이 떨리면 음.. 하기 힘들겠죠? 어.. 네 이렇게 지워주는데 어.. 얘가 마음 같지 않네요 그쵸? 그.. 그니까요 그.. 그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잘 지워줘야 되는데 잘 안되면 그냥 써서 뭐... 써라 네뭐 어쩌겠냐 그런 겁니다 네 파란색이 그 얘가 AI다 보니까 인식을 못할 수도 있어요 좀 여러 번지우기질을 해야겠네요 귀찮군요? <웃음> 이게 하나할때는 괜찮은데 여러 개하려면좀네 조금... 스마트스토어는 좀 정성을 기해야 돼요 그래야지 음. 좀잘 팔리기 때문에 정성을 좀 기해가지고 해주시고 <웃음> 그래서 스마트스토어가 상품 등록하기 참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음. 네, 어, 대략 좀 깨끗하게 지워진 것 같아요 만약에 배경색을 바꾸고 싶다 뭐 그러면은 여기에서 뭐 이런 식으로 배경을 또 이렇게 넣을 수도 있어요 오크로마키 음. 같네요 크로마키 네 크로마키처럼 이렇게 뭐 배경을 만들 수 있죠 썸네일이 아무래도 눈에 띄어야 사람들이 많이 클릭을 하니까 이런 이미지들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합성해서 넣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어요 또는 아예 색을 하나 넣어가지고 이렇게 빡 이런 식으로 하면 음. 눈에 팍 띄죠 오히려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들 누르기 때문에 그쵸. 형광색이 좀 눈에 잘 띄더라고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하나 받아놓고 음. 그리고, 아예 없는 것도 하나 받아놓고, 흰색인 것도 하나 받아놓고, 네, 이렇게 좀 준비를 해놓고, 아예 투명인 것도 하나 갖다 놓는 것도 좋아요. 왜냐하면은, 나중에 미리 캔버스에서 뭐 이렇게 합성해서 또쓸 때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놓는 게 좋죠. 지금, 어, 눈으로 이렇게 굉장히 많이 바라보시는 33분의 저희 구독자님들께서, 오 33분 들어와 계세요? 네 지금 이 퇴근길에 굉장히 열심히 봐주고 계시네요 저희 약간 환기하는 느낌으로 여기까지 잠깐 하고 여러분들 퇴근길 어떠신지 정체 상황 알려주시면 채팅으로 <웃음> 힘을 음. 내서 저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떠십니까? 특파원이네요? 교통상황 특파원 <웃음> 네 듣고 싶어서 지저분한 게 보이죠? 더블클릭을 해가지고 좀 잘라주면 돼요. 이게 좀 전에 리무브 비지로 아니 아니 요 여기에서 이렇게 배경지우기를 지운 음, 거거든요. 이것도 똑같이 여기 가운데는 못 지우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얘네가 그렇게 막 아주 똑똑하지 않아요. 우리 마음 같지 않죠. 네, 게임 중이신 분이 아무도 안 계세요. 아 집에서 듣고 계시는군요. <웃음> 근데 이렇게 조용히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거는 투명한 거라서 여기에다가는 미리 캔버스에 보면은 그림자가 있어요. 오 이런 그림자를 좀 넣어주면 고급스러워요. 아 고급 고, 고급이지죠. 음. 불투명도 좀 이렇게 낮춰주고 거래도 좀 이렇게 붙여주고 하면은 네 고급지죠. 음. 음. 그림도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자 이렇게 보일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넣어주면 돼요. 음. 그럼 썸네일이 좀 여러 개가 됐죠? 그러네요. 음. <웃음> 근데 이거 위 위고 중복 아닌가요? 응, 중복이에요. 이거 지워 볼게요. 음, 그렇죠. 리무비지도 브 굉장히 좋은 어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누끼 딸 때는 역시 리무브 비지. 뭐 약간 이런 느낌이랄까요? 이런 참꿀 정보들이 네. 많은 거 같아요. 그럼요, 그럼요. 음. 이런 걸좀 많이 해야 되죠. 우리는 많이 알아야 돼요. 요런 것도 하나 쓸까요 아니요. 네. 뭐 어, 요건 요거, 요건 안쓸까요 아니? 네. 그러면은 여기에다 이제 대표 사진으로 해 가지고 조금 전에 어 작업했던 미리 캔버스에서 했었던 요 하나, 둘, 셋이 있잖아요. 음. 요게 제목을 정해줘요. 이게 음. 모기, 대치 기. 이렇게 써주고, 음. 다운로드, JPG 세 장을 한꺼번에 해주면은 요지 파일로 이렇게 딱 들어오죠. 음. 요게 압축을 딱 이렇게 풀어주면은 됩니다. 음. 음 되었죠. 네, 그러면은 아까 우리 리모브 피지에서 받았던 애들도 있었어요. 이런 요런, 요런 애들 틀어만 하시면 안 돼요 틀음이라뇨? 한거 아니에요? 틀어만 할줄 몰라요 음. 개구리가 좀벗어네여기다가 <웃음> 이렇게 이미지 하나 더 이렇게 올려주고 요거를 대표 이미지로 쓰는 거 어때요? 요걸 쓸까요? 음, 전 요거 쓰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동영상에 가서 이렇게 mp4로 가면은 이 내장의 이미지를 가지고 움직이는 걸로 슬라이드쇼처럼 음. 네, 굴러오는 걸로 이렇게 또 작품을 만들어 줍니다 사진 다시 보여드릴까요? 음 여기 있습니다 이미지 <웃음> 이렇게 4개 1, 2, 3, 4 확실히 4번이 눈에 띄긴 하네요 그죠? 다른 분들 어떠십니까? 4번이 좀, 좀 많이들 좀 찾지 않을까 바지춤을 이렇게 붙여서 이면 <웃음> 3번 어우 역시 다수의 의견을 받아서 네 저는 4번이었어요 역시 우리 네. 그래서, 그렇죠? 아까 1번이라고 하셨죠 저는 남들이 고할때 저도 백을 하는 사람이라... <웃음> 그러면 안 돼요. <웃음> 네, 거꾸로 가는 걸 좋아합니다. 아주 음, 청개구리군요. 그래서 개구리를 잡고. <웃음> 네. 4번으로 하겠습니다. 4번으로 하고, 여기다가 다른 이미지들은 추가 이미지로 이렇게 올려보도록 하고 제가 동영상도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동영상이 저 어떻게 나올지는 사실 잘 모르겠네요. 아이고, 아이고 돌리 나오죠. 여기에다가 글씨 같은 거 이렇게 써놓으면은 아주 좋죠. 아이고, 가면 <웃음> 안, 안 돼요? 아이 동영상 넣으면 가산 점수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네. 그래가지고 어... 동영상 넣으려고 했었던 거였고, 뭐 이렇게 넣을 거면은 <웃음> 깜짝 놀랐네요. 아, 저도 놀래 가지고 너무 저렇게 돌돌 줄이야? 굴러오지 말고 날라올까요 그러면 회전도 되고. 아저 회전은 없을 없애주... 줄. 바바바 이런 거 g 스톱 모션 한번 시끄럽고 잠깐만요 e g 이 t up, go. I'm c o m i 가요네 이게 좋은 거죠, 원래 to 이저 디자인 하는 사람인데 참 디자인 잘하 m going to d e s i g 오 I'm going to design. I'm going to d e s i g 오... 해볼레를 너무... 없고, 좀 별론가요? 또 뭔가 얘기하고 싶으신 게 있으신 거 같은데... 아니, 아니 <웃음> 아유... 그 트루만 하신거 몰라요. 그... 아까 뭐라 그랬죠? <웃음> 개구리가 왔다간다고. <거 갔다> <웃음> 심플이 이쁘다면서요. 그럼 어때요? 네. <웃음> 그리고 오. 애니메이션은 뭐... 뭘로 하자 그랬죠? 할 말은 많지만 안 하겠습니다. 저 스톱모션이요. 알겠어요. 그러면 노력해 보겠습니다. 어, 두 번째 장 선택된 거 맞죠? 스톤 모션. 이거 이걸 원했던 거예요? 이거 뭐지? 어 아니요. 이거는 이것도 유료인 애가 있고 무료인 애가 있어요. 어, 그래서 요 여기 그냥 밑에 있는 애는 무료입니다. 무료 이제에 있는 애는 무료고. 페이드가 또 은근히 깔끔해요. 아 페이드가 원래 깔끔하죠. 그냥 제가 깔끔한 건 알고 있었는데 그냥 깔끔한 게 싫어가지고. 일부러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번 다운받아볼까요? 긴장되죠? 네, 그럼요. 네. 튜브튜브님께서 굉장히 우리 라이브를 경청하고 계십니다. 최고예요. 음, 최고예요. 이렇게 반응을 해주시니까 저희 맥매니저도 주무시지 못하고 네. 참 열심히 하고 계시죠. 블랙 앤 화이트. 네. 이 B급이 아이고, 아이고. 무게 어, 날아다 죽었어요. 아, 그러죠그러죠 그러죠. 괜찮 괜찮지 않아요? <웃음> 괜찮아요. 억지로 <웃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괜찮아요. 네. 뭐 나름 뭐 나쁘지 않잖아요. 여기 사실 음악도 깔수 있거든요. 음, 아니요, 그만 하고 싶어요. 여기서 그냥 밝은 느낌. 음악이 들어간다고 점수가 더 추가되나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웃음> 아, 그러면 성 추가용으로만. 네, 점수 추가용으로만 한번 써보겠습니다. 음. 이런 건 폴더 관리 좀 잘해 주시는 게 좋고요. 음. 지금은 그냥 대충 대충 한다고 저 썸네일 갖고 만들었지만 여러분들은 더 열심히 잘 만드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음. 이번 영상은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를 아, 이제 그쵸, 그쵸. 주로 보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데용 <끔딩>, 캠핑 음, 손목 무기 태치 손목 손목은 뺄까요? 처음부터. 순부자 다 체험 체이 좋은데 벌레도 쓸까요? 이게 네이버의 그 동영상 요 영역에 나와요. 음, 그래가지네 그거에 대한 이름이에요. 음. 그래서 쓰는 거예요. 제가 허투로 쓰는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 네. 지금 허투로 쓴다고 지금 생각 되게 하신 것 같은데. 아니요, 아니요, 전혀 아니, 아니. 네 그리고 이게 지금 텍스트를 입력해야 되는데 아까 보면 이미지가. 통 이미지였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몇 가지 방법이 네. 있어요. 거기에 있는 글씨들을 그냥 싹 끌고 와가지고 여기다가 팍 왔다가 붙이는 이런 기능도 있고. 음. 두 번째는, 어, written 이란 사이트가 있어서, 이 written 사이트에 있는 걸로 그냥, 음, 텍스트 문구를 간단하게 만들어서 그걸로 어. 텍스트를 좀 써놓고. 이것도 무료네요? 이것도 무료예요. 근데 이거는 몇번 넘어가면은 돈 내고 써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저희는 쇼핑몰 쪽으로 상세페이지 여기에다가 저희가 음, 휴대용 소음파 모기 퇴치기 특장점 음... 손... 휴대용 휴대용 상품명에 썼잖아요 음. 음, 쓰지 말까요? 아니요 생성? 안 내려졌나? 일류로 넘어갔나봐요 응? 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고장이 났나? 어?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음왜움직일 이게 지금. 네, 추천해준 상품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렇게 이렇게 딱 써주고, 이런 음. 것들을 쓸 때는 얘가 모바일로 고객들이 주로 많이 보기 때문에 모바일 화면으로 전환을 해가지고 상세 음. 페이지를 만들어주는 게 좋죠. 그리고 정렬은 이렇게 가운데 정렬로. 글씨 조금 금지만하게 이렇게 적어주고, 이런 것들을 좀 꾸며주고. 음. 굉장히 귀찮죠. 그렇지만... 이거 이미지 맨 위에 올라가는 맞지? 문구네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좀 음, 써주는거죠 이거 여름마다 모기 때문에 잠모자 분이 더 나는 거 같은데 어 우리 좀 바꿔주면 되죠 뭐. 어디 있죠? 야외 활동 많이 하시는 분이 네. 여기 있군요? 음.. 남편이 땅, 새벽이.. 자 카톡인 줄 알았어요. 오, 얘 가끔 이러더라고요. 좀 떨어요. 두도 떨었어요 방금. 어쨌 언제든 이 평정심을 좀 가진 게 낫습니다. 네, 맞아요. 모바일에서 어, 똑같이 나옵니다. 십 타입 기블루 킬러는 십 킬로, 유니 흡입 도 없고 끈끈이 포획 안 하는데 인체 무해하고 살충제 효과 주는. 그냥 넘겨 놈들어, 넘겨주고 음, 치명적, 소음이 넘겼고 저소음이 인증받고. 생일성장이 가능 요거 요거 쓰면 하죠 요 하는 것도 고통이지만 보는 것도 고통이에요 고통스럽나요? 그 다음에 이렇게 컨트롤을 컨트롤 위에 쫙 이렇게 음. 붙습니다 그러니까 이미지를 우클릭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안 해도 된다 이런 거 그리고 아까 전에 보니까 정보 곳이 정보 고시는 여기 는 같이... 네, 지금 이 회사가, 응. <웃음> 돈, 돈은, 이탁으로, 지문, 돈을, 상품으로, 판매자가 직접 배송하지 않고, 음, 이따, 체에서 제품을 보내드립니다. 고객님의 배송 정보가, 자, 업체에 전달되어 안전하고 빠르게 배송해드리게 했습니다. 자, 업체. 여기 이 회사 브랜드 이름을 선택해주면 돼요. 이 회사가 뭐래. 뭐래. 뭐래요. 판매자가 누구죠? 뭐래요. 뭐래요. 사신가봐요. 그런가봐요. 한 예쁘게 주고 공급사 이런 식으로 좀 간단하게라도 적어주면 이판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리고 시좀 작게 이렇게 해서 고객님들이 좀좀 기분 나쁘지 않은 시기 이렇게 저 밑에다가 이렇게 좀 써주고 글씨색도 좀 연하게 명승작게 이렇게, 음. 이렇게 몰래 몰래. 음, 몰래몰래라고 하면 범죄같잖아요 이렇게 해서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음.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고 밑으로 내려오시면 주요 정보가 있어요 여기에다가 모델명이랑 그걸 똑같이 이렇게 써주는 게 좋아요 음. 근데 그러면 묶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모레를 머리를... 요거, 요거를 쓰면 은 묶일 수가 있어요 음. 그러니까 저희는 요거를 써주도록 니요 사실은 저걸 써야 되거든요 이런 모레이가 있죠 검색을 하니까 이 선택해 놓으면 됩니다 음. 이게 있는 게 좋아요 이렇게 그리고 용도에서 실내? 외 휴대용? 응 음. 음. 휴대용 효과가 제일 없잖아요네그렇죠 그리고 무게는 굉장히 가볍다 음, 음 얼마였죠? 땅스페이 지 있었나요? 밑으로 쭉 음. 내리면은 응 음. 어, 시계도 됐군요 130시간이나 이용이 가능하대요? 응 음. 5핀 음, 그러면은 숫자들도 쓸수 있는 그럼 아이템이네요. 여기 딱 53.55g입니다. 53.5 53. 인증 있죠? 있습니다. 네. 안전 안전 확인이네요. KC 안전 확인. 음. 음. 음 그러면 여긴 업체가 어디야 한국, 한국 산업? 산업 기술. 한국산업 음, 기술 연구원. 음. 인증 번호는 7210 701 누르면은 짠 하고 나와요. 우와. 그럼 이따리 쌓 이렇게 넘어가고 하루 있지만 넘어가고 수입산의 아시아의 네. 음료를 힐코리에 간하시는 거예요? 상품정보를 제공곳이 있는 일단 이 해당하는 상품은 음... 소형가전? 음... 없네요? 애매해요? 화학용품도 아니고 그럴 땐 기타 재화 상품페이지에 제 내용이 다 있으니까 저렇게 참고하라고 넣어주고 응. AS 책임자라고 하는 데는 관련 전화를 넣어야 되거든요? 근데 저희는 관련된 전화번호를 모르기 때문에 네, 여기 회사에게 문의를 하셔라 라고 해서 전화번호를 적어주시거나 또는 우리 전화번호를 적으시면 됩니다 음. 요게 AS 책임자 전화번호고 요거는 저희 전화번호를 적으면 돼요 배송은 배송을 하죠 택배 속도 등기로 보내고 택배사는 몰라요 일단은 그래서 CJ를 일단 써주고요 이거 요즘에 필수로 바뀌었습니다 음. 최근에 요거 옛날에는 필수 선택이 아니었는데 음. 택배사를 무조건 선택하게 바뀌었어요 그리고 오늘 출발을 달아 놓으면 그게 뜨더라고요. 네네네. 심볼이? 네네네. 그리고 상단에 좀 노출되는데 좀 힘을 좀 주기는 해요. 음. 그리고 고객들 많이 누르기도 하. 고 맞아요. 음. 근데 오늘 출발이 자신이 없다. 열두 시까지는 조금 보내야지 되거든요. 열두 시까지 주문 들어온 게. 그날에 무조건 발송이 돼야 되는데 위탁업체는 그게 해줄지 안 해줄지 그렇죠. 모르기 때문에 요거는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상품과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상품을 올려서 묶음 배송비로 넣을 수도 있는데 이회사의 제품을 더 많이 넣을 거면 은 그룹으로 만들어가지고 관리해 주시면 되고 없을 때는 불가. 요거 제품만 하나하나마다 택배비가 발생할 수 있게 그리고 택배비는 저희가 유료로 3,000원을 음, 잡아놓습니다. 도서상관으로 갈 때는 택배비를 저희도 3,000원을 추가로 받습니다. 그리고 출고지는 어, 이 회사의 출고지를 쓸 필요는 없어요. 우리 회사의 출고지를 써주시면 되고요. 반품 교환을 할때 저희는 3,500원씩 받는데요. 어, 왕복이니까 여긴 7,000원 요거는 택배 포장비나 요런 것들 생각해가지고 그렇고 반품 교환지 주소 같은 경우에는 요 도매 회사의 반품 교환에 대한 연락처가 있으면 되는데 요게 없을 수 있어요. 이 회사에 이게 안 적혀져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일자는 우리 걸로 해놓고 그런 다음에 반품 접수가 됐다. 그러면 요에 반품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써 있잖아요. 반품 요청을 해가지고 코멘트를 해서 이렇게요청 받아야지 여기에서 어, 소통을 받아가지고 반품 송장을 입력을 하면은 돼요. 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모른다면 그냥 우리 사무실 주소를 써주시면 된다. 그리고 AS전화번호는 저희 회사 AS전화번호 써주시고 AS는 음, 음, 제조사의 음, AS규정을 따릅니다. 전제품 특성상 음, 사용 후에는 반품 이, 불, 가 하, 오니, 참고해 주세요. 이렇게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판매자의 특이사,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요런 내용들을 여기다 적어주시고, 뭐, 몇개 이상 살 거면은, 뭐, 어쩌저 해주고, 뭐, 이런 얘기를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가 구성 상품이 만약에 있으면 넣으면 되는데, 요런 데는 약간의 팁이 있어요. 요건 꼼수인데, 추가 구성 상품에다가, 어, 예를 들어가지고, 어, 포토, 리뷰 약속 이라고 이렇게 예를 들어 해주잖아요 그러면 추가 구성 상품 값에다가 예 아니오 이렇게 써요 네. 그러면은 여기 가격을 0하고 0 이렇게 주면은 가격이 따로 안 붙거든요 네. 응. 그래서 얘네들 재고 수량을 이렇게 올려가지고 넣어줘요 이걸 하는 이유는 뭐다? 그냥 주문 수량의 개수가 올라가게 만들려고 네. 응. 여기 보면은 많이 사는 판매, 판매자분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네. 여기 보면은.. 어? 음. 구매, 구매라는 구게 보통 있죠? 이렇게 리뷰어 대신? 어? 구매 숫자 왜 여긴 안 보이죠? 그러게요. 구매가 없어졌어요 여기 있네요 여기. 요 구매 건수가 올라가요 오, 저 옵션값도 포함인 건가 보네요 네네 추가 구성은 저기가 같이 올라갑니다 음. 그래서 이렇게 넣는 거를 좀 추천을 하고요 구매 혜택 조건은 어, 내 돈도 없는데 포인트는 더줄 생각은 안 하시는 게 낫다 그리고 사은품은 있으면 여기에다가 이미지를 같이 넣어주시면 제일 좋아요 저희는 사은품이 따로 가는 게 없습니다 아, 어, 여기 충전 케이블이 가잖아요. 어. <웃음> 저또 사은품이라고 하요 아, 어, 뭐, 사은품은 아니지만 사은품처럼 이렇게 좀 보여주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은품을 하나 이렇게 좀 적어주시는 게 있어 보이고 좋습니다. 그래서. 어, USB 충전기? 어, USB 충전 케이블 <웃음> 사은품으로 하나 이렇게 드리는 것처럼. 음, 그래, 뭐, 있어 보이니까. 음. 음. 그리고 이벤트는, 어, 써주시면 좋습니다. 이벤트는 가상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벤트는, 음, 포토리뷰 작성 시 추가 포인트 지급 요건 네이버가 줍니다. 원래 주는 거지만? 네. 내가 주는 것처럼. 네. 이렇게 템플릿을 자주 써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태그에서는, 어, 이 해당한 상품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이렇게 클릭해가지고 응. 적어주시면 돼요. 휴대기 좋은 크기. 음, 이렇게 감각적인 디자인. 감각적이죠. 그리고 여름, 여름 상품이고 그리고 타겟은 뭐 많죠? 많죠. 음, 음 다쓸수 있다. 네, 근데 보통 제 생각에는 저런 걸 사는 분들은 음, 50대 남성, 40대 남성, 30대, 30대, 40대 그. 요즘에 있는 스마트 스토어가 이렇게 연령대가 좀 높으신 분들도 많이 구매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캠핑용품 아이고 못쓰네요. 그러면 뭐 있을까요? 어... 초음파? 초음파? 초음파 모기 대치기 이렇게 써주고 이 태그가 키워드인가요? 검색할 때 나오는 키워드아니요 별로 영향을 그다지 미치지는 않아요. 네, 영향 크게 많이 미치진 않고요. 다만 이 상품을 어 예를 들어 이런 스토어에서 상품을 보죠. 그럼 이렇게 클릭을 하면 이렇게 상품 모아서 보는 요 음... 역할을 하죠. 하지는 그, 않겠네요. 네, 그리고 저런 해시태그가 많이 붙어져 있는 상품들을 내가 많이 올렸다라고 하면은 음... 아, 이 스토어는 이러한, 브랜드, 이러한 느낌의 상품들을 많이 취급하는 스토어구나 라는 걸좀 인지를 하죠. 그래서 내 스토어에 음... 성질이 무엇인지에 대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제가 저 여름과 40대 남성의 태그를 응. 많이 붙여서 상품을 많이 올려요. 응. 그러면 네이버가 인지했을 때이 아, 스토어는 30, 40대 남성과 여름 상품을 많이 판매하는 스토어다라고 생각하면서 검색 SEO가 올라가는 거죠. 응. 그래서 이 태그는 블로그 쓸 때도 마찬가지인데 어, 이런 태그들은 검색 노출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이 해당하는 상품에 대한 음이 스토어에 대한 지수의 노출이 훨씬 더 높다. 하지만 이것도 검색이 될 때도 있다. 음. 그럴 때는 네이버 쇼핑을 보다 보면은 막샵 이렇게 해서 상품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보여주는 음. 데 있잖아요. 음. 어, 고를 때 음. 여기 있는 걸로 해서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해선 적는 게 좋겠군요. 네, 그렇죠. 검색어는 넣을 수 있는 것들은 넣으시는 게 좋죠. 그리고 페이지 타이틀이랑 메타 디스크립션은 여러분들이 안 쓰시면 페이지 타이틀은 상품명에 있는 게 자동으로 오고요. 메타 디스크립션은 상품 페이지에 있는 글씨고입니다. 요거는 상품 어 우리 네이버 쇼핑에서 어뷰 부분에 만약에 요렇게 상품 요렇게 나온다. 그러면은 여기가 타이틀, 페이지 타이틀 여기가 메타 디스크립션이에요 음. 음, 그 내용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판매자 코드는요 저희가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저희의 상품 코드를 쓰는데 지금 도메이신이었잖아요도메이신의 제품의 넘버 아이디가 있죠 나중에 이거 찾아야 되니까 음. 제품 코드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시면 나중에 상품 찾기가 좋다. 음. 자, 스마트 스토어에 노출하고 네이버 쇼핑에 노출하고 전시해주고 그리고 어, 마지막으로 검색 품질 체크 한번 해주고 확인. 뭐 저기 아홉 개밖에안 넣어가지고 여기 좀 아쉬워가지고 음, 조금 더 추가를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추가해주고 저장하기. 이렇게 하면은 상품이 짜잔! 하고, 이렇게 올려습니다 네. 길고 긴 여정이었죠? 자, 기 상품이. 뭔 되게 짐이 보이네요? 그죠, 그죠. 이런 것도 이렇게 보이고. 그러면 이렇게 음. 두 개가 붙어서 상품 음. 주문했을 때두 개가 주문 들어온 걸로 보여요. 요런 게 있습니다. 꼼수네요, 꼼수. 네, 그쵸. 어, 꼼수, 뭐, 약간의 아이디어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스마트 스토어 상품 등록하는 거 2023년에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런 얘기를 해드렸는데, 들어보니까 굉장히 자세하고, 이렇게. 음. 네. 꿀 정보들이 되게 많았던 것요 그죠, 그죠, 그죠. 이게 판매자분들이 잘 몰라가지고 못 쓰셨던 이런 내용들이 좀 많습니다. 등록이 되고 나면은 한 2시간에서 4시간 후에 네이버 쇼핑에 노출이 되고요. 이 다음에는 판다랭크 사이트에 가서 이 해당하는 상품이 잘 올려졌는지 요거를, 요거를 좀 분석하시는 게 좋습니다. 셀러 백신에서. 음. 어, 상품 링크 여기 넣어가지고 진단 한번 해보셔서 뭔가 부족한 게 있다면 채워주시는 게 음. 좋다라는 것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이러한 친절한 다나쌤의 강의를 들으러 오시기 위해서 제가 이러한 내용들로 해가지고 유사하게 조금 더 팁을 더 많이 넣어가지고 음, 저희 인큐베이팅 수업 때좀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이죠? 네. 네, 다음 주 월요일에 <웃음> 1년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한다음쌤의 어, 불안함을 어, 품안에서 어, 네, 크게 하는 불크 인큐베이팅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쇼핑몰 시장에서 조금 어, 내가 좀 이런 친절한 또 자세하게 안내해 준 선배 창업자한테 그품 안에서 조금 배우시고 키워보시고 싶으시다면 오셔가지고 저랑 같이 네 수업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혜택이 어마어마하잖아요. 300만원치 혜택. 네. 그니까요. 받는 거죠? 것보다 주는 게더 커요. 맞아요. 그래서 또 하물며 이거 매출 안 나면 마이너 이거 또돈또 돌려주잖아요. 그쵸? 네, 네 그렇습니다. <웃음>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어, 들으시는 분들 다섯 분 오늘부터 단톡방에 이렇게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하고 계시는데, 네 혹시 마음에 있으시다면 인큐베이팅도 들어오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유루.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저희 인큐베이팅도 많이들 와주세요. 지금 자리 몇 자리 없잖아요 그렇죠네 제가 많이 안 받을 거라가지고 딱 이제 한두 분만 또 오시면 좋겠습니다 오셔가지고 저랑 같이 스토어 많이 잘 한번 키워봅시다 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감사합니다 안녕 맥미니저 수고 많이했어요수고했습니다네 감사합니다